에그인 헬 에그가 지옥에 빠졌답니다 설명이 무서운데요 자 오늘 재료는 간단하게 토마토 여러분들 냉장고에 혹시 있으세요? 여름에 좀아 겨울쯤 먹어야 되겠다 하고 어, 또 진공상태로 만드신 분들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게 있다면 더더욱 좋고 없다면 그냥 요즘도 토마토 마트에 가면 엄청나요 조금 비싸서 그렇지 그거 사다가 껍질만 벗겨서 요렇게 살짝 그라인더로 갈아주세요 파프리카, 양파, 몇 개의 에그, 고수도 있고요 그라운드 큐민, 구운 파프리카, 파슬리 약간 얼큰해야 돼 이런 분들에게는 고춧가루 마늘인 올리브유입니다 <웃음> 또 맵고집 소금 넣어줘야 되겠죠 그로살 올리브유 사용하겠습니다 이 올리브유는 향이 짙어요 오늘 음식은 약간 짙은 올리브유 향이 나면 은 더욱더 고급적 맛있는 맛이 나기 때문에 그로살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모든 음식에 끝을 마무리 해주는 후추 들어갈 겁니다 yeah, 자 여기에다가 올리브유에 빠진 이 마늘 자여기넣겠습니다그 다음에 우리 파프리카 넣겠습니다 센불 사용 안 하고요 자, 중불에서 시작합니다 자, 우리 양파도 이 투명해지면은 이 양파를 많이 먹으면은 엄청 좋잖아요. 피가 맑아지고. 근데 사실 한국 음식에서 이 양파를 많이 쓰는 것보다는 마늘을 많이 쓰죠. 근데 이렇게 외국 사람들도 양파와 마늘을 은근 많이 써요. 여러분 음식 다 잘하시지만은 아, 어느 날은 좀 특별한 음식이 먹고 싶다. 이럴 때 에그인 헬. 요거 아주 간단하면서 건강식 됩니다. 서서히 양파가 양파가 투명해지고 있습니다 집에 있는 토마토 아니면 새로 사다가 이렇게 끓이시라고 여기다 다 쳐넣겠습니다 이제 조금 볼록 볼록 볼록 볼록 하고 끓기 시작합니다 네 요럴때 이제 요거는 구운 파프리카에요 여기 물론 파프리카 들어갔지만 구운 건또 또 다른 맛이 나거든요 자, 조금 더 골골게 만들겠습니다 아 제가 좋아하는 큐민 네 큐민 넣겠습니다 아나 이거 좋아해서 많이 넣습니다 나는 조금 칼칼했으면 좋겠다 그러시는 분들은 한국식 고춧가루 넣으셔도 됩니다 저도 넣어볼까요 오늘? 살짝 넣겠습니다 우리 식구들은 뭐고춧가루 그렇게 좋아하는 안하니까 파슬리 넣어야죠 이 외국 음식에 또 파슬리 안 들어가면 되겠습니까? 나는 여기 또 조금 많이 파랗게 들어가야 좋더라고 이제부터는 <놀람> 한 3번 정도로 해서 아주 저온에서 계속 끓여내는 겁니다 뭐 너무 많이 끓이면 어려운 음식이 되니까 간단하게 우리가 좋아하는 후추까지 넣습니다 자, 자 이제 땅이 야채도 다 익고 자 이제 계란이 지옥에 빠져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네, 자, 이제 계란이 토마토 수반에 빠졌습니다 자 덮겠습니다 짜잔 네이것습니다 사실 어, 이 끓이는 시간은 얼마나 걸리냐고 물어보고 싶으시죠 이것은 내가 술랑 같이 계란을 안 익은 걸더 좋아한다 라고 생각하면 살짝 익었을 적에 한 5분이나 10분 정도 그 사이에 여시면 되고요 나는 완숙을 좋아한다 그러면은 긴, 그것보다 조금 더긴 완숙이 될수 있는 시간 동안에 끓이시면 됩니다 불은 약한 불로 해놨습니다 이제 프레이팅을 해 보겠습니다 먹어보겠습니다 오 이거 익어서 아우 괜찮습니다 이거 약간 잘라가지고 요렇게 해서 음 맛있말좀있좀 비행기 안타도 될것 같아 집에서 얼마는지 어머 너무 맛있다 친구들 생각이 막 나네요 이거 해서 초대하고 싶은데요 이거 브런치로 몇만 원씩 받는데 집에서 재료도 얼마 안 들어가잖아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